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꿀미나 정풍 소장입니다 아, 이 무호흡 환자들이 아, 숨이 때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오, 이 원인을 보니까 이 목구멍 이 부분이 짜부라 들어서 또는 뭔가 위에서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하다가 고안된 게 바로 그럼 공기로 뚫을차 라고 하는 게이 양압기의 원리죠. 어, 바람 인형 있죠. 우리 그 개업식에 가면은 와, 춤추는 바람 인형. 이게 양압기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공기를 여기서 계속 불어 넣죠. 그러면 이 인형들이 계속 찌그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뭔가 어,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공기를 불어 넣는다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이 양압기는 보면 이분이 어, 무흡증이 심해서 이제 자기 전에 양압기를 착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지금 이 호스를 타고 쭉 가면 요이 아까 그 공기를 불어 넣는 그런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가 어, 불어 넣져서이 코로 들어가는 거예 이 원리는 사실 뭐 알고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음 어쨌거나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무호흡증 환자들은 양압기라고 하는 그 치료기구를 이용해서 수면무호흡증에 대처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수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 2018년 7월 달에 드디어 양압기가 보험 적용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양압기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무흡증도 중등도 이상의 심한 무흡증 환자로 판정이 나와야 확진이 되어야만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청기와 달리 양압기는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어, 월 임대료가 약 8만원에서 뭐 9만원 사이 월 임대료가 그렇게 되는데 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한 2만원 이쪽저쪽 되는 굉장히 과거에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양압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양압기를 처방받고 싶다면 그리고 보험을 적용받고 싶다면 어, 이과 중에서도 수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양압기는 음, 고정형과 자동형이라고 있습니다 고정형은 내가 수면 다원검사를 통해서 어, 이, 내가 그 기도가 협착되는 정도에 따라서 가령, 뭐, 나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 10의 압력으로 나는 여, 뚫어줘야 내가 숨을 쉬는데 수월하다. 아, 바람은 세기 예. 그래서 공기의 압력을 그렇게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음... 어? 그리고 자동 양압기는 내가 어,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압력을 양압기 기계 자체가 감지를 해서 압력을 높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하죠. 네, 어, 과거의 양압, 그 자동형 양압기는 음, 박자가 좀 늦었어요. 내가 콱! 어, 손이 막혔는데 어, 양압기가 감지를 하고 압력을 높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갑자기 확 압력을 올릴 수 없으니까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올려가다 보니까 숨이 막히는 시간이 계속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웃음> 자동 양압기는 이게 반응이 상당히 빨라졌죠. 그래서 어 지금은 대부분 자동 양압기를 쓰는 게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각 나라에서는 다양한 이런 양압기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음. 이제 그 전자제품이라는 게 결국은 그 기술력이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는 그래서 어, 소리가 크냐 작냐 그 정도 차이 이 반응이나 하는 것들은 다대동소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쓸지는 어, 임대업체 가서 몇 가지를 써보고 어, 그때 경험해보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쓰는 것. 이 마스크는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람이 안 새야 되잖아요. 바람이 안 새게 하기 위해서는 어이 밀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어 주로 양압 기업체들이 다 서구에서 유럽이나 뭐 미국, 호주 이런 쪽에 그큰 사람들 위주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동양인이 쓰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양압기의 그 쿠션 실리콘으로 된 부분이 굉장히 쿠션이 좋기 때문에 연만하면 맞는데 그래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나한테 얼굴에 맞춰보고 응. 그어 그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어, 그래서 주로 대부분 이제 나잘 마스크로 해서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코를 코가 이렇게 얹혀진 게 아니고. 완전 밀착을 시켜야 되요 그래서 끈으로 딱 묶어놓죠. 그 다음에 머리에 딱이마에 대고 해서 이게 공기가 아무리 강한 압력으로 들어와도 바람이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딱 밀착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튀어나온 코부분 또는 여기 맞닿는 부분이 좀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좀 짓무르거나 좀 빨갛게 아침에 출근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제 나는 그게 싫다. 한 사람들은 이제 콧구멍에다 이제 꼽는게 있습니다. 필로마스크. 콧구멍도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코가 크기 때문에 콧구멍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 작은 사람이 이걸 콧구멍에다 이렇게 끼면 이 정도만 되면 되는데 이따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콧구멍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정말 웃긴 일이 있는데 어쨌든 피부가 좀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 나는 이 필로 우 마스크 콧구멍 마스크도 싫고 나잘 마스크는 바람이 너무 세고 그러면 이제 또아그 어, 콧구멍 마스크나 이 나잘 마스크나 어, 치명적인 약점이 입이 벌어지기만 하면 바람이 여기로 다새 버립니다 그래서 이 코가 다 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밀봉이 돼야 되거든요. 자다가 입을 벌리면 바람이 이쪽으로 입으로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은 이제 잠이 확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입을 자꾸 벌린 사람들은 여기를 밀봉을 하더라고요. 테이프로 꽉 막거나 아니면 턱을 이렇게 아니 부여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게 해주는 정말 어, 정말 힘들게 잠을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턱 입술을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 놓는 것도 사실 얼마 답답해요. 그리고 이 접착제가 결코 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막 여기 입가에 막 알러지가 알러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나는 그러면은 그걸 못 하겠으니 그러면은 이턱끈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 턱에다가 이렇게 이, 이 이걸 끈을 탄력 있는 끈을 이렇게 묶고 잡니다. 그래서 입이 하, 부러지 지 않고 접어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턱끈을 이렇게 해서 딱 턱을 들어올리면 우리가 잠을 잘때 입을 꾹 물고 자면 턱관절이 굉장히 무리가 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턱끈을 이용해서 턱을 이렇게 접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안 물고 자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고 어, 이 턱관절, 이쪽 주변에 어, 이게 보통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입을 음, 다 물고 있다고 해도 입술이 닫어져 있는 거지 입, 입을 입꽉 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리웨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 그 공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턱관절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이 안쪽으로 순환, 그러니까 혈액순환, 체액순환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어,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딱 입을 담으면 여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안돼서 근육도 수축되고 이 순환도 안되고 해서 어, 특관절에 또 문제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어, 나는 그것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 페이셜 마스크, 얼굴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도 공기가 들어가게. 땅녀서가꽉 어, 묶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써보면, 은오 진짜 오마이갓이 다 오마이갓. 그래서 조금만 잘못 틀어지면 바람이 쉬 세고 아 그러면 그건, 그건 이렇게 똑바로 자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렇게 눌리면 바람이 세니까 어, 그래서 그 적응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근데 입을 막안담그려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살려고 어, 그걸 쓰게 되죠. 관리하고 어. 세척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꿀잠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